지금 인류들이 부자들 뭐 권세 있는 사람들 전생에 뭔뭐 복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왔을 텐데 하는 짓 보면 그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영성을 안 올려놔서 그래요. 영성을. 그러니까 복만 복만 지으시면 안 되고요. 영성을 끌어올리면서 복을 지으라고 그 예전 경전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 제한된 복 말고 무량복을 받아라. 영성, 도 닦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그건 무량공덕된다. 이걸 이렇게 차별화를 해놓는 이유가요. 무량공덕 받는 분들은요. 자기가 도를 가지고 닦은 거니까 다음 생에 그거 받아도 자기가 감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한 복덕은요. 애고가 어쩌다 양심적으로 막한 번씩 미쳐가지고 양심적인 일을 했다가 복 받은 거거든요. 근데 내 수준이 높지 않으면요. 그 복, 복이 왔을 때 감당을 못 합니다. 영성 끌어올려 놓읍시다 이번 생에 그래서 마무리, 이번 생을 잘 마무리해서 공부한 것까지 잘 다지고 가셔야 다음 생 시작이 좋겠죠 그, 그러시라고 그 제가 유튜브에 강의 지금 다 올려놓고 양심분석 노트 공유하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또 이번에 뭐 책봇도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일상을 갖다 양심으로 계속 꾸려나가시다가 그 말년에 뭐 하겠어요 명상하고 몰라 괜찮아 자명 더 하겠죠 그러다가 더 선명하게 아공복공 구공 그것도 뭐 법이 진리도 많지도 않아요. 아공복공 구공 세 개인데 그거 충분히 숙지해서 갈때좀더 깨끗하게 가는 게 이게 인생 한생잘 사는 겁니다. 멀리 보고 장기전으로 보고 한 생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장기적 관점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그 생이 전부라고 아니까 그냥 함부로 구는 거예요. 아니면 좌절해버리고. 그렇죠? 이번 생에 모점 뭐안 되면 좌절해요고 화음경 보고 십지가자 뜻 세웠다가 해보니까 이거 일지도 힘들겠는데 그럼 좌절. 아닙니다. 이번에 일지를 가나야 다음 생에 이지를 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영성의 레벨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생에 그거 다 못해요. 어차피 아무도 그거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생에 십지가 오지 않는 한 이번 생에 어떻게 십지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그 그 나는 중요한 거는 몰겐자로 생활하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자명 육바람일로 매 순간 매 순간 과거에 해놓은 악업 과거에 해놓은 뻘짓들 몰라 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 태어났다고 믿고 또 이번 생에 좋은 업 하나 짓고 뭐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는다 네, 그런 마음으로 과거에 아무리 많은 뻘짓을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뻘짓을 했더라도 난 오늘 육바람이를 하겠다. 이 마음이 반전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